물팩으로 정리를 하는게 가장 이제 제가 하루 루틴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팁이구요 가장 마지막으로 제, 저처럼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진짜 여기서 제가 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캐, 여기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정말 신경써서 했던게 여드름 패치를 정말 많이 붙였거든요 엔사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후기가 괜찮은 브랜드의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써봤어요. 근데 후기가 정말 많았던 제품 중에 넥스케어라는 브랜드 제품은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제가 둘다 써봤는데 접착력이 약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브랜드 제품도 써봤는데 최종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 제품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 지구매했던 브랜드 제품입니다 토성 브랜드 제품이고요 지금 요게 4매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떨어지고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거는 요 브랜드는 아마 많이 못보셨을거예요 AP 플러스에서 나온 닥터스팟 패치인데 되게 패키지가 예쁘지 나왔어요이거 나온지 얼마 안되는데 안에 패치 보시면 요런게 두장 들어있거든요. 지금 요런게 두장 들어있고 요 악기 안에 또요 조그만게 또두 장이 들어있어요. 좀 조그만게 총네장 들어있는 거예요. 한나를 뜯어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로 되어있고요. 얘는 작은 거, 큰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가 접착력이 진짜 좋고 얘가 조금 더 토성보다는 자연스러워요. 접착력은 둘다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붙이고 잤어요. 여드름이 제가 접살은 어떻게 안 짜는 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들게 돼서 아 그러면 그냥 이거 짜을 짜고 이거를 붙이고 자자. 항시 구비해놓고 붙이고 잡니다. 요렇게 붙이고 나서 메이크업 하도 정말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패치가 정말 잘 나오는데 접착력이 살짝 아지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디를 잘 따져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